넓게 펼쳐진 갯벌 위로 철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다음 목적지로 가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가 하면 먹이를 먹으며 체력을 회복하는 새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생태 희귀 중이자 멸종위기조리인 붉은어깨 도요와 저어새를 비롯해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 물대새, 알락꼬리 마도요 등 천연기념물 44종의 조류가 서식, 재료하는 곳, 화성습지입니다. 화성호와 화홍지구 간척지, 매양리 갯벌 일대를 포함한 화성습지는 지난 2018년 열린 화성호 국제심포지움에서 습지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남사르십지 기준은 하나만 만족해도 돼요. 화성습지는 세개가다 만족해요. 이미 그거를 인정받아서 EAFP라는 동아시아 대한 철새 이름으로도 역시 기준들이 되게 이렇게 이렇게 남사르십지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조차도 이렇게 화생습지가 너무도 단연하게 왜냐하면 조사되거나 지금까지 시민단체가 조사한 거, 해양수산부가 조사한 거,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조사한 부분들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등록하려고 하는데. 람사르 습지는 생물지리학적 특징이 있거나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람사르 협약에 의해 지정되는 습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에 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곳은 강원인제군의대암산용늪경남창녕군의우포늪등 2016년 기준으로 22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성습지는 민물습지호수와 갯벌, 기수습지가 모두 존재하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있어 서로 다른 환경을 선호하는 물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이곳에서 약 9만 0 0 개체가 관찰돼 생태적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진짜 독특한 생태계의 다양한 그 서식 조건들이 있죠. 이러면서 어 그렇게 생성된 서식 조건들 때문에 다양한 새들이 모든 서식치를 다 없애버린 상태에서 올수 있는 곳이 아직까지 건강하게 먹을 거가 남아있는 외양이 격백은 화성수 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인 철새보호기구인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화성습지가 등재된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화성호를 비롯한 화성습지는 생각보다 넓지 않기에 더욱 지켜야 한다고 박사무국장은 강조합니다. 진짜 조금 남아있는 이곳을 정말로 아까 독일만큼 모두 다 개발하지마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KNB경기채널 조종호입니다.